안녕하세요. 문외 2단계 배움의 나무를 담당한 이정목입니다 문외 2단계 배움의 나무 4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생활에 필요한 정보 찾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기 사용법. 두 번째, 전기장판 사용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그럼 먼저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불이 났어요!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큰소리로 불이야! 하고 외치고 대피를 해야 합니다. 화재의 초기 단계라면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끌수 있으면 좋겠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두는 것도 아주 중요한 생활의 지혜입니다. 소화기는 어디에 놓여 있어요 네 맞아요 비상구 출입문 쪽에 있습니다 우리 학습실에도 출입구에 놓여 있는데 다 보셨지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학교에 오셨을 적에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우리 소화기 사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불이 났을 적에 소화기를 들고 불 있는 쪽으로 다가갑니다. 손잡이를 잡고 불이 있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그런 다음 손잡이를 잡고 앞쪽에 있는 안전핀을 힘껏 뽑습니다. 안전핀이 놓여져 있는 것잘 보이시나요? 학습실에 놓여져 있는 안전핀을 잘못해서 뽑게 되면 소화액이 분사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평소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등지고 불이 난 곳을 향하여 호수를 빼들고 손잡이를 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불길 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화재 초기 단계에 불을 끌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장판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한 다음 구입합니다. 아래쪽에 그림이 보이나요? 이 모습, 이 그림이 안전인증 확인 표시입니다. 두 번째는 온도조절기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파손이 되어져서 온도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전기 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깔고 덥 깔고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열되어졌을 때 이불이나 요에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열되어져 있는 모습을 잘 보기가 힘들 우려도 있습니다. 사용 잘 하셨는데 이제 네번째는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전기 플러그를 뽑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화기 사용법과 전기장판 사용시의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조심조심 그리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지요. 여러분들은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넘어지시면 안 되지요. 넘어지면 큰일 나요.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데 하고 싶은 공부도 잘 못하게 되어질지 모르잖아요. 안전에 주의해서 천천히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걸어가시고 미끄러운 곳이 있다면 돌아가세요 또 가정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붙임 딱지를 붙여주세요 걸을 때는 보폭을 좁게 해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계단 난간을 꼭 잡고 내려가고 올라오세요. 또 길을 걷거나 또는 평상시에 어지러움증이 생겼다고 라 싶을 때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얼른 앉아서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안전을 안전한 생활을 하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공부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나요? 우리 수업시간에 하지 못했던 받아쓰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안 보인다고 보고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불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두 번씩 부를게요. 준비되셨지요? 자, 1번 전기용품 전기용품 2번입니다. 안전관리법 안전관리법 3번 온도조절기 온도조절기 4번 발로 밟거나 4번 발로 밟거나 5번 뽑아, 두어야 합니다. 뽑아, 두어야, 합니다. 다 쓰셨어요? 조금 빨랐다고요 반복해서 들으면서 써보세요. 자 그러면 맞게 쓰셨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전기용품 맞았어요? 2번 안전관리법 니은받침이 다세 군데 있습니다. 괄이라고 제가 리을로 발음을 했다고 해서 리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안전관리법 다음 3번 온도조절기 온도 조절기 4번 발로 밟거나 마지막 5번 뽑아 두어야 합니다. 뽑아 두어야 합니다. 4번에 밟다 할때 받침이 리을하고 비읍 받침이 있는데 가장 어려우셨지요? 다 맞게 쓰셨나요? 네 100점 맞으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러 번 받아, 반복해서 받아쓰기를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안전에 주의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숙제 또 내드릴게요. 본문 문장을 두번 써주시고요. 아까 했었던 받아쓰기 100점 맞을 때까지 반복해서 받아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즐겁게 공부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글을 읽고 설명하는 설명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한 것처럼 안전한 생활 잊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은 천천히 걸어 다니고 건강하셔야 합니다 오늘 애쓰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